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기술 중에 왜 증류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증류는 많은 분리기술 중에 하나인데 크로드오일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왜 증류 기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중류기술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100에서 200년 정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걸어다녔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무거운 것을 옮긴 때는 마차나 소 달고지 등을 이용했습니다. 신발은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집안 살림들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옷도 직접 만들어서 입었고 연료도 나무나 기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사람이나 마차가 다니는 길도 별도로 포장하지 않고 흙길을 잘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즉 불과 100에서 20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재료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졌고, 이 재료들을 잘 가공해서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나 기타, 예전보다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많이 걷지 않게 되었고, 이런 이동수단에 사용되는 많은 물질들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물질도 있지만 많은 부분 가격 및 성능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합성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아직도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인조 가죽이나 합성 고무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기타 많은 생활용품들도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여 만들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옷도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대부분 입고 다니고 연료도 가스나 오일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동수단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현대식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즉 불과 100에서 20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재료를 자연으로부터 얻어 사용했으나 현재의 우리는 많은 부분이 자연에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재료들은 어디서부터 얻어지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크루드 오일이나 내추럴 가스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크루드 오일이 서로 다른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각의 크루드 오일마다 황 함유량과 오일의 밀도가 서로 다릅니다. 황 함유량이 높을 경우 환경규제와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밀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크루드 오일이나 내추럴 가스를 기반으로 나온 물질들을하이드로 카본 탄화 수소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이드로젠 수소와 카본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지칭하며 탄소 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크루드 오일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분리할 것인지 어떤 공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크루드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와 그에 따른 끓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크루드 오일은 종류도 많고 매우 많은 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이 1기압하에서 100도에 끓는다 라는 식으로 어떤 물질이 몇 도에서 끓는다 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있는 크루드 오일이나 a 츄럴 가스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료를 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때는 크로드 오일을 연료로만 사용하였고 특별히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듯이 크로드 오일에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이들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분리해낸 물질들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쿠르드 오일이나 내추럴 게스로부터 지금 우리 삶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 물질들을 분리했던 것이 아니라 쿠르드 오일이나 내추럴 게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해진 원료로부터 보다 많은 불을 창출하기 위해 보다 정밀하게 물질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했고 분리해낸 물질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신재료들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에도 진행중이며 계속해서 신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신재료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신공정이 계속 개발중입니다. 이런 분리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새로운 재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크루드 오일 기반 산업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크루드 오일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리기술 중 대표적인 것이 증류기술이며 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a 이즈 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통상 세개의 상이 존재한다고 하고 이는 각각 고체, 액체 및 기체라고 부릅니다. 고체는 특정 형태를 갖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액체는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물질로 통상 비압축성입니다. 기체는 압축이 가능하며 특정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물질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상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증류에서 사용되는 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이기는 한데 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상에 두 개의 빨간 점이 보이고 각각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Critical Point,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삼중점이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얘기하고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상이 변할 수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되는 최대 지점을 얘기합니다. 즉이 점을 지나면 액체 기체에 대한 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생소한 이유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물질과 조건은 3중점과 임계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이두 점에 대한 부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마도 예측하셨겠지만 제가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즉삼중점과 임계점 사이에 존재하는 액체 기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증류의 기본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아래 부분 아래에 베이퍼 증기라고 표시되어 있고 임계점 우측으로는 가스 기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통상 베이퍼를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저는 앞으로 증류에 대해 설명을 할때 게스와 베이퍼를 구분지어 다른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 개념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 운전, 운전 조건에서 베이퍼란 압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온도의 변화가 있을 때나 반대로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압력과 압력의 변화가 있을 때 상이 변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하고 S란 같은 조건에서 상이 변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시스템 운전 조건이란 증류탑이 실제 운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할 수 있는 압력과 온도를 얘기합니다. 즉 베이퍼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압력이나 온도가 변할 때 리퀴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S는 같은 조건에서 리퀴드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파란색 선을 다시 보시면 이 선에서는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상태에 있습니다. 즉 리퀴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압력이 감소하거나 또는 압력이 변하지 않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리퀴드가 베이퍼로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베이퍼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압력이 증가하거나 또는 압력이 변하지 않을 때 온도가 감소하면 베이퍼가 리퀴드로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베이퍼의 실제 예시를 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의 삼중점은 절대 압력 0.006 ATM에서 0.01도이고 인계점은 절대압력 217.7ATM에서 373.9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삼 속에서 물의 삼중점과 인계점은 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고 실제 중류탑 설계 운전 시에도 이 지점들과 근접한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조건인 절대압력 1ATM일 경우 물의 끓는 점은 100도로 삼중점과 임계점 사이에 있습니다. 즉 물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류탑 내에서는 리퀴드 또는 베이퍼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개스의 경우 압력 온도가 변하더라도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임계점 우측 하단 조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 조건이 변경되어도 중류탑 내에서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개스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개스에 대한 실제 예시를 지수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의 3중점은 절대압력 0.124ATm에서 -210도이고 임계점은 절대압력 33.55ATm에서 -146.9도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조건인 절대압력 1 atm 25도일 경우 질소는 인계점 우측의 게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리퀴드 로 상변화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질소의 경우 아직 투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류탑 내부에서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스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액체 질소의 경우 온도를 마이너스 196도 이하로 낮추어 리퀴드 상태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중류탑 내 상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의 경우 형체를 갖고 정체되거나 축적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솔리드는 중류탑 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퀴드의 경우 어느 공간에 저장될 경우 형태를 갖고 비압출성이며 아래쪽으로 흐르려는 성질을 갖는 상변화가 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베이퍼의 경우 압축성이고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형태가 없고 위쪽으로 흐르려는 성질을 갖는 상변화가 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리퀴드와 베이퍼는 중류탑에서 주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입니다. 게스의 경우 베이퍼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중류탑 내에서 리퀴드 베이퍼 분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게스는 중류탑 내에 베이퍼로드, 어, 즉, 베이퍼의 부피유량만 증가시킵니다. 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4개 상들이 섞여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분리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가 모든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에 대한 기술을 정리한 이유는 수많은 기술 중에 중류는 주로 리퀴드와 리퀴드, 리퀴드와 베이퍼, 또는 베이퍼와 베이퍼 조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리기술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중류기술은 주로 솔리드나 게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양이 적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리퀴드 양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중류탑 운전이 매우 어렵게 되거나 효율저하, 내부장치 파손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과 중류기술이 모든 분리기술 중에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중류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그래프인데 크루드 오일은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많은 성분들이 합쳐진 물질로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탄소 원자량에 따라 그 끓는 점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에 각 공정 특성 및 필요한 생산량 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에서 물질들을 분리해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베큐 디스틸레이션 유닛에서 제처리할 약 50% 정도의 레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정도의 물질들을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닛에서 증발시켜 헤비 오일, 중유, 디젤, 경유, 캐로신 등유, 납사 및 기타 라이 핸드로 분리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피드되는 크루드 오일 중 약 50% 정도를 CDU에서 여러 제품군으로 나누어 분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CDU는 이런 형태로 운전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일의 종류와 각 플랜트의 특성에 따라 생산 제품이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류 탑 내로 피드되는 크루드 오일의 일부는 증발되어 정제되고 필요한 제품군으로 추출되게 됩니다. 증발되지 않은 성분들은 칼럼 하부로 나와 후속 공정으로 보내집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증류 기술을 이용할 경우 칼럼 하나에서 많은 물질들을 분리해 낼수 있고 필요에 따라 운전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제품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분리할 때보다 증류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물질들을 효과적, 경제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예로 ABCD라는 물질이 섞여있는 피드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분리해내기 위해 증류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A물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끓고 D물질이 가장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먼저 가장 끓는 점이 낮은 A 물질을 칼럼 넘버 1 상부로 분리해내고 B, C, D 물질을 칼럼 합으로 분리합니다. 이 경우 A 물질이 라이 컴포넌트가 되고 B, C, D 물질이 헤비 컴포넌트가 됩니다. 칼럼 넘버 2에서는 B, C 물질을 상부, 상부로 분리해내고 가장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인 D 물질을 합으로 분리해냅니다. 이 경우 B, C 물질이 라이 컴포넌트가 되고 D 물질이 헤비컴포넌트가 됩니다. 즉, light 헤비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은 물질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칼럼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상부로 분리해내는 물질을 light 컴포넌트, 하부로 분리해내는 물질을 heavy 컴포넌트로 지칭하게 됩니다. 이예시에서 보듯이, 증류기술을 이용하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증류는 모든 분리 조건에 사용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증류는 솔리드 분리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며 피드 중 솔리드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류는 가스 분리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며 피드 중가스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베이퍼 부피 유량만 증가시키게 됩니다. 증류는 리퀴드 베이퍼 분리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증류는 원하는 제품과 수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크로드 오일과 연계되어 있는지 왜 중류 기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중류 기술이 효과적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기타 제안이 있으실 경우 아래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